예보았듯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실질을 소유하고 있었던 세화는 모세의 율법과 성전의 구속사 안에서의 의미와 그것에 참된 목표인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다가 규범적이고 형식화되어 죽은 행실을 의지하는 위선자들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목소리>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경우에서 보는 것이지만, 당시에 사람을 사형으로 처, 처형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허락을 받았어야 했었는데, 이 사악한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죄악이 그것까지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를 갈고, 목이 뻣뻣해가지고요, 이를 갈고, 아주 돌을 던지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주의 일꾼을 거꾸로 자, 자신들의 현실적인 그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것도 로마의 허락도 없이 스테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도에게 연합된 자로서의 그 진리를 증거하며 그 속성의 실질을 드러냈지만 유대인들은 유괴에 속한 자들로서 궤약함을 끝까지 악독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제 교회 일군으로 뽑히기 전부터 이제 성신이 충만했던 사람 아니면 지혜와 성신이 충만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면서 돌에 맞아 죽을 때그 천사와 같이 그 얼굴이 변하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고 어 저들에게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어 철저히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단에 속한 그런 자로서의 그 행태를 저들은 보인 것입니다. 선한 자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지만 악한 자는 그동안 쌓아온 악에서 악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보았습니다. 스테반은 극한의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에서도 조금 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 평안함과 당당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복음을 증거하며 제사장적인 위치의 일을 넉넉히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 뭐 조그만 돌 하나 맞아도 그냥 난리가 날거 아닙니까? 근데 이 머리통만한 돌을 지금 막고 있으면서도 당당해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은 돌을 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에? 복음에 의해 자신들의 참상이 드러나게 된저 유대인들은 육적인 분에 못 이겨 이성을 잃고, 이를 갈며 돌을 들어, 저들의 조상들이나 의인들이나 선자들에게, 저의 조상들이, 의인들이나 선자들에게 했던 행태를 자신들도 그대로 행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가운데 지성이라 인 자처하며 이스라엘의 지도자 노릇을 하던 저들은 제정신을 잃고 악의 지배를 받아 동물적인 자태만 드러내면서 돌을 들어서 스테반을 친 것입니다. 스테반은 뭐 도, 돌멩이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냥 그, 그 얼마나 그 아팠겠어요? 그러나 그 주님을 의지,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저들을 또 궁일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웃음> 에,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악한 유대인들이 스테반을 이를 갈며 죽이려고 달려들 때 스테반이 사형죄에 해당하다 하면서 증인 노릇을 하였던 자들이 제일 먼저 그 머리통만한 돌을 던지기 위해 입고 있던 그들의 옷을 벗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증인이 먼저 이제 그 돌을 던진다고 했잖아요. 아니면 이게 사실이 아니면 이 돌로 내가 맞아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시예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 사실 이게 다 거짓 증인들인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명백하게 있고 그 증거들이 확실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부인하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거짓 증인으로서 이따 오후에도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웃을 거짓되게 만드는 사람들의 그그 그 경우의 예를 스테반의 예로 볼 것인데 여기 그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거를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옷을 벗어두었습니다. 사울이 세반 사형 결정에 있어서 직접적인 가편 투표를 던졌는지는 확실하게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들을 박해하는 데에 가편 투표를 했다는 것은 확실하고 이는 그가 어떤 식으로도 세반의 죽음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인물됨이 어떠했는지를 여기서 분명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 1절 초두에서 이러한 사울이 세반의 죽음에 대해서 마땅히 여겼다 하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죽을 인간 죽었다 죽일 인간 죽이고 죽을 인간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본문 음. <웃음> 3절에서도 보면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의 잔인한 주동자였음을 확, 확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아마 추측건데. 누가가 이렇게 사울을 여기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그런 그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활동한 지 벌써 20여 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사도행전을 쓸 때는 이미 이제 직접 그이 그, 그, 사건이 있고 나서 20여 년이 지난쯤이잖아요. <웃음> 그가 이전에 얼마나 율법에 대해 헛된 열심을 보였으며 얼마나 험악한 지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권짐을 받아서 활동하게 되었는지를 그 다시 말해서 그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그러한 그가 높이 되신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땅 끝까지 보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히 세움을 입어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편으로 강조하기 위한. 이 이제 사도행전을 썼을 때이 시기는 사건이 있었을 때 시기와 한참 따로져 있는데, 그런 이랬던 사울이 지금 우리와 함께 그리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쓴 시기가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된 때쯤 된다고 했었는데 그때까지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던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우리가 그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 어, 주후 50년대 중반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가택연금 됐을 때는 어, 주후 61년? 예. 그때쯤 된다고 했었습니다. <웃음> <웃음> 이 사도행전이 1차적으로 대우빌로에게 쓰여진 거지만 오고 오는 교회원들도 다 수신자들이 되기 때문에 사도바울에 대해 당시의 신뢰는 매우 요구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에 대해 교회와 적대적인 위치에 있었던 자였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로 변화되어 주님의 훌륭한 증거자가 됐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자 이 사건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도 자세히 보겠지만 어떤 인물입니까? 여기서 잠깐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에서는 물론이고, 빌리포서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에서도 잘알수 있지만 그는 베냐민지파에 속한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세파의 열성적인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빌리포서 3장 5절로 6절에 바, 어, 바울 자신이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죠. 내가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브리인 중에 이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다소였죠. 다소. 로마 지역의 한그한 그한 지역인 길리기아 지방 남서쪽 그 그러니까 지금 터키의 그, 그 남동쪽으로 보면 됩니다 지중해 연변에 있었던 그 다소 타르수스인데요 그는 태어나기는 로마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고향은 그 조상의 고향은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그는 부유한 가운데 태어났으며 일찍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했습니다. 힐레의 손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로 4절을 보면 그,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야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하는 자라 내가 이 도우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사도행전 22장 3절로 4절에 나오는 내용. 이러했던 사울의 인간적인 풍모는 어떠했나? 그 바울에 대해 전문가인 윌리엄 램지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나름대로 이제 신뢰하는 문서가 있었는데, 바울과 데글라 행전이라는 그런 그 책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는 신장이 아주 작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머리에는 수시 별로 없었던 뭐 이제 대머리였던 거죠. 다리는 휘어져 있었고, 몸의 건강은 아주 좋지 못했고, 눈썹은 이렇게 서로 붙어 있었다. 그리고 코는 약간 구부러져 있었고, 아마 이제 그 그런 그 표현이. 그 바울이 나이가 먹었을 때그 표현이었던 었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가 젊었을 때는 어떠했는지 아, 그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수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인상이 별로 좋지 못하죠. 평화롭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가 가뜩이나 이제 별로 이렇게 외모로도 잘난 모습이 아닌데도 강박한 그런 마음과 강박한 행동을 하고 살았으니까 그 인상이 얼마나 그 안좋았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이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런 모습이었는데 천사와 같았다 그렇게 합니다. 사울이 사울에 대해서는 요번에 그 노잉더 타임즈의 그 노천상 목사님이 잘 소개해 놨어요. 그 지난주, 그 지난주 이제 수, 책이 이제 지난주 중반에 나왔는데, 이따가 갈때한 권씩 가져가시고 가정, 가정당 한 권이요. 거기 보면 이제 사울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음에 또더 자세히 볼 기회가 있겠죠. 이제 이제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인 대핍박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세반의 순교는 대핍박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여기 1절의 그날은 바로 그 특정한 날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교회에 아주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교회원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 혹자는 그 스테반이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 그리토인들에게 집중적인 그 박해가 일어나서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히브리파 사람들, 이 그릇된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은 거죠. 유대인의 핍박이라는 것이 그동안 이루어진 행태를 보면 대개 정치적인 것이요, 종교적인 것이며 또 경제적인 것들이었는데 그것의 제재수단은 항상 물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말안 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버리잖아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버리면 그 사회에서 매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굉장히 권력으로 사용한거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이 그 대표적인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그 민중들의 분위기 때문에 저들은 사도들을 위협하기만 하고 풀어주는 일 정도의 내용으로 교회를 대응했었는데, 이제 스테반을 죽이게 되면서 걷잡을수 없이 그 집단들이 폭력적인 태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이적과 그런 현, 그 분명한 표적들을 보고 그 감동을 받고 있으니까 어쩌든 못하다가 이제 스테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이제 그 속에서 그동안 누르고 있던 것을 표출해내기 시작한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처럼 하면서 내면으로는 자신들의 지위와 영광이 그리토인들에 의해서 해침을 받을까봐 이제 이런 제이포악한 면들이 아주 금물살을 타게 된 것입니다. 불의가 세력을 형성해서 그 권세를 휘두를 때에는 인간으로서 가히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극악무도한 일로 치닫게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 상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들은 여자들까지도 이제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위그노들 위그노들도 로마 케토릭으로부터 주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할 때 이런 이런 어, 박해를 당했어요. 성 바돌로메 축일이라고 바돌로메를 축하하는 그런 날을 그 날을 날을 삼아가지고 말이죠. 위그노들을 거의 1 0만명 되는 사람들 을다 그냥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프랑스에 있었던 그런 신자들이 다 쫓겨서, 저, 저, 화란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쪽으로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니까, 이게 이제, 이 유대교와 같은 그런 행태가 그,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로마 카토릭이 권세를 잡았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웃음> 이대핍박에 대해서 신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 결핍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타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경영하심인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존중하는 구약과 무관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실제 실제적인 일이고 실체적인 일이고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종국적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했고 모형적으로 나타내고 그림자적으로 보였던 일들이 그리토 안에서 다 실제로, 실제로 실제로 종말에 이루어진 것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상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경륜의 진행에 대해 바른 신학 시각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리토인들과 얼마든지 하나가 될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에,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시적으로 제시된 것들의 본체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수단으로 어, 주어진 그 제도나 의식 자체에 매여서 그것을 자기들의 힘으로 지키는 것으로만 최선을 다한, 어, 다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규범화된 전통으로 그. 묶어서 이제 계승에 온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계명인데 장로들의 유전이고 사람의 계명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 이런데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진리의 빛이 비칠 때 알질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까 악한데, 악을 쌓은 데서 악을 행한다고 했잖아요. 그 악을 쌓은 것이 뭐냐면, 본질 안에 과하지 않고 형식에 취해 있으면 악을 쌓는 거예요. 결국은.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현재 누려가지 않으면, 그거는 결국은 자신은 형식 속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 뿐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그리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토께서 나와 동역하신다. 하는 사실을 내 신행을 통해서, 내 언행을 통해서 드러내야 돼. 그러니까 늘 그, 뭐,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주님이 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나, 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고 그런 걸잘 기억하고 있고 정보를 알고 있다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면 그게 이제 자기 전통이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전통.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 않으면서도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를 존중하는 사람이고 다윗의 후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자기를 속이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윌리엄 포킨스가 그 선택과 그 하나님의 예정을 그 변증하면서 선택과 예저 유기에 대해서 말할 때 유기된 자들의 특징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오해용으로 기만한다. 자기가 자기를 기만해. 내가 개혁신학을 다 알고, 삼일체 신학을 다 알고, 언약신학을 다 알고, 아는데 그걸 성신,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 실제 그리도 안에서 그리도와 연합하고 그리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게,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어떤 내 자존심을 상하고 내 지위를 건드리는 일이 생기면 그냥 그 독한 육신의 모습이 나오 일을 갈며 그냥 악악한 모습으로 나타난 내내 내 존립이 그 정체성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침해를 받으면 견디질 못다 근데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침해를 받을 때, 아, 나는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죄인입니다. 내게서 나올 것은 없어요. 주님이 그나마 이런 일에 함께하게 하셔서 이런 일을 내가 경험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저에게는 좋은 걸 보일 게 없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도요. 그 자신이 주님을 표, 그, 아까 빌리포서 얘기했던 그 내용과 연계된 건데, 내가 그리또 안에서 잡힌 그거, 그것을 쫓아간다고. 그걸 본받으라고 했어요. 나의 약한 것을 본받으라고 했지,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예? 예? 정통 유대 유대인이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걸로 나를 본받으라고 한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걸로 나를 본받으라고. 그러니까 그리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틀려요. 벌써 이 고백이 틀려요. 근데 그 은혜가 없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은혜 없이 형식만 지켜왔으니까 그걸로, 그거 건드리면 이제 폭발하는 거지.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실령한 사람. 뒤에서 비방하고, 악행하고. 얼마든지 구약을 살펴보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조금만 생각하고, 지금 사도들의, 그, 그 사도들의 행태를 보면, 얼마든지 수공하고 과연 그렇다고, 무릎을 칠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외형으로, 외형을 취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규범화된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진리를 지킨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탈무드나 미신아나 뭐 개마라 이런 것들 지키는 걸아 최고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믿고 있는 신관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사실 분명히 구약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뭐 성자 예수님에 대한 사역과 인격과 사역, 성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과 사역이 가려져 있었지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걸 못 보니까 유일신으로 간 거예요. 유일신으로 간 거예요. 삼위 하나님에 구관으로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받질 못한 거예요. 이미 죄시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웃음>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핍박의 그럼 현실적인 요인은 뭔가?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의 인격과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밝히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저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런 사조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자신들의 존리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많은 민중들에게 사도들의 두드러진 성신충만한 삶의 행보가 노출돼 있었고,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았잖아요. 뭐, 삼천명, 오천명이 회심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뭐, 이전에 자기 것만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고 서로를 위하는 사람들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로 나타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존리 기반에 대해서 불안을 느낀 거죠. <웃음> 자신들을 중심으로 굴러가던 사회가 이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리또와 교회를 말살하려고 스테반을 죽이는 그. 이를 시점으로 해 가지고 대대적인 박해를 한 것입니다. 그 1571년 72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바돌로메의 축일에 그 위그노들을 다 죽였던 거죠. 뭐 10만 명가까운그 신자들을 죽였던 거죠. 그런 일을 한 거죠. 그 구교를 지키기 위해서 어 그렇게 그 사회의 그 어떤 중산층으로 사회를 건실하게 지지했던 그런 위그노들을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됐습니다. 교회가 흩어지게 된 구속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캔벨 몰가는 사도들이 높이 되신 예수 그리도의 명령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고 예루살렘 교회만 주력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간섭 허용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면으로도 또 봤어요. 그냥 어떤 일이 사, 나타나려면 어떤 사건이 나타나려면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내부적인 요인도 있죠. 근데 분명히 사실은 헬라파 사람들이 그 소외돼 가지고 다툼이 있었던 모습. 부터가 초대교회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건 확실해요. 아,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그 그 안에서만 결속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홍전 목사님은 그 부분을 좀 강조해 가지고 그, 그것 그 때문에 주님이 흩으셨다고 했는데 외부적인 요인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그, 그 신학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 성경적인 맥락에서 성경 신학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제 교회가 이제 그 그릇이 돼서 이제 전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역기능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구속 역사의 전례를 보아서 아는 것이지만.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주님께서 역사 가운데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대로 당신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적대자들의 핍박과 성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에 대해 단편적으로 어느 한 편만 고집해서 해석해서는 어, 안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이런 일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확장하고 완성된다 하는 것에 표본을 보여준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뭐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아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고 잘돼가지고 복음이 널리 널리 전파되는게 아니고요 오히려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이런 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대되는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불씨와 같아요. 불씨 같은데 그 불씨를 끌려고 악한 세력들이 치지만 그 불씨가 사방으로 튀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사방으로 불씨를 때리면 우리가 그 불씨 때려보면 알잖아요. 그게 때리면 불씨가 죽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튀죠.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수 있어요. 먼저 이 사건의 제일의 그 구속,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징성이 있는 이 에루살렘에 대해 사역을 하실 때 어, 그들에 대해 최선의 사랑을 보이셨지만 저들은 그 사랑을 다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뭐 죄된 모습이죠. 저들 스스로 그 진노의 그 잔을 채운 것입니다. 겨우 그 중에서 남은 자들만 주님에 대해 바른 태도를 보였을 뿐입니다. 그래야 이제는 예루살렘은 악한 자들로 인하여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됐습니다. 불의한 자들 때문에 이전에 예루살렘이 의미하던 바도 상실됐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오, 말 그대로는 평화의 도시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악인들이 지배함으로써 이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흩으시는 거죠. 이제 구속사 안에서 이전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이 의미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이런 것이 다 성소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완성하심으로써 이제는 그, 그 거기서 이제 다. 너희가 이제 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가르치셨을 때이 그리심산으로도 말고, 그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가 올 거라고 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속사 안에서. <웃음> <웃음> 이런 일들이 이제 이전에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것은 성취적인 일들이고 천하 만민이 너의 후손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성취적인 단계의 그첫 번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진노의 잔을 채웠기 때문에 그제서야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된게 아니라 이미 저들의 그런 속성을 아시는 주께서 그들의 그런 속성 위에 역사하셔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여 나아가신 것입니다. 저들은 그 악한 속성대로 그 잡은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자녀들의 불씨를 다 밟아버리려고 하지만 밟을수록 불티는 홀홀 날아서 새로운 생명의 불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다 예정되어 있는 일들. 우리 뭐 한국교회가 복음을 받을 때도 이 악한 세력들이 그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끊임없이 조선의 영혼을 사랑한 사람들이 자신의 젊음을 다 바치고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헌신해서 젊음을 다 바쳐서 와서 죽고 또 죽고 죽어서 그피값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거 아니에요? 그 주님의 방식이에요. 평화롭게? 아 그건 뭐, 인간적으로 보면 좋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뭐 어제 그 졸업식 때 그, 그 정, <웃음> 정선생님께서 그, 저기, 논문을 잘, <웃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도 이제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 그런 내용으로 요약한 것을 들었는데요. 이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고난은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냥 고난이 조금 여기 뭐뭐 뭐 하다가 조금 다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주님과 같은 고난이 뭐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이 당하는 고난은 아니지만 그와 성격이 같은 거예요. 그 모양이 같죠.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전하면 다 받습니까? 다 튀죠. 다 튀다가 복음을 받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울도 튀다가 복음을 받은 거 아니에요. 왼수 같은 위치에서, 복음을 대적하는 위치에서, 복음을 받고 변화된, 그런, 그런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복음을 전할 때, 뭐, 그런,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좋은 걸로 채워주니까, 아 뭐, 먹을 거, 입을 거다 채워주시고, 우린 가서 입만 벌리면 돼.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핍박을 다, 좋은 걸 줌에도 불구하고 욕을 하고. 그래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이 모범적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스테반의 경우. 조금만 고통을 당하면 주님을 다 팽개치고 도망할 파, 판인데,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성경 신학적인 구속사적인 그런 경륜을 안다면 그런 방식으로 주님이 일해 가신다는 안다면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게 영광이에요, 기쁨이고 이게 참 아, 내가 뭘 잘못해 갖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아이들을 잘못먹이고잘못 입히고 더 학원도 못 보내고, 에? 그 다른 일을 못 써도 진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에 가신다니까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죄의 백성으로 살수 있는 한 걸음도 못 돼요. 한걸음 이러보건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흩어지는 일에, 위의 일꾼들이 희생이 있었다는 점을 강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이 죽었지만, 이걸 분명히 전하면 죽는 거 알면서도, 흩어지면서 계속 전하잖아요.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있지. 디아스포라들이 있어갖고, 바울이 저기, 유럽에 가서 전할 때도, 그, 그, 거기도 다 대족자들이 있요 그런데도 그들한테 먼저 가서 전아 그게 나는 기분, 나를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만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음 증거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이런 성경의 역사를 아는 사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아는 사람은 절대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탄식하고 뭐 불평하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스테반처럼 당당하지 그래도 약한데 주님이 강하게 일해 가신다. 당시 스테반이 유대교에 보음으로 한거하다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불유의 사람들을 함부로 나서서 무슨 일을 그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 지금 세방과 같은 사람들은 박해가 일어났으니까 내가 나가면 똑같이 세방처럼 당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죽음을 불사하고 또 나와서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이죠. 누굽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다 도망갔죠.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죠. 근데 누가 아리마다 요셉이 와 가지고 그 시체를 취해서 장사했잖아요. 근데 그 오는 게 사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잡히면 죽는데. 그런데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온 거지. 그 세반의 시체도 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와서 그 달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써있지만 아니 누가 뭐 알아서 치겠지? 뭐. 그러고 있을 그런 세상에서도 말이죠. 칠대 세상 좀뭐 오늘 뭘 보다가 봤는데 세상에 칠대 죄악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칠대 죄악이 말고 세상에 칠대 죄악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게으름은 사단도 안 쓴다고 그랬죠. 사단. 게으름 나한테. 아이, 다 하겠지, 뭐. 그러고, 나 아니래서 누가 하겠지. 그, 자기, 자기는 그, 그 사회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지체면 움직여야지. 주님이 시키는 데. 주님이 시켰으니까 이 사람이 가서 세반에 시체를 요구한 거아니그 시체가 뭐라고? 아, 그건, 하나님이 다 저기, 영혼을 구원했으니까 시체는 버려도 돼.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내 자식이 죽었다 그러면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라면. 내 자식이 죽었다면 내가 죽어도 가서 그 시체를 걷어다가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에 이런 관계를 뛰어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교회 일이 있다 할때 이게 내 일이지, 남의 일입니까? 누가 알아서 하겠지. 직접 가면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 이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도 감동을 안 봐. 아리마데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진 당시에 그, 경건한 자들은 자신의 죽음을 불사하고 시체를 가져다 장사했습니다. 그들 스테반의 죽음에 대해 그 어리석은 자의 죽음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들도 언젠가 그런 죽음으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을 분명하게 보인 것입니다. 실상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시체를 달라지도 못하면서 죽고 난 뒤에 시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 핑계할 것도 같은데 이들은 이전에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 가졌던 아리마데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의 태도를 따랐습니다. 바울은 후에 그 자신의 직책 때문에 그런 모든 위험을 감수하였음을 고백했는데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서 세반의 시체를 요구했고 장사했을 것입니다. 후에 주의 은혜로 변화된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는가? 고린도 후서 6장 3절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 6장 3절로 10절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궁핍과 곤란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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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않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금 스테반의 죽음을 사울은 봤죠? 그리고 그 스테반의 그 시체를 요구하는 것도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세반이 이따가 구장에 나오지만 그 은혜를 누리고 나서는 그 직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수고도 다 맞다 하자. 기꺼이 그 직책을 지키기 위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직책이 그뭐을다 팽개치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가는. 직책을 넘긴 표본인 가론유도 아니에요.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그니까 그리도의 생명에 있는 사람은 이 휴지 하나 주는 일도 다른 사람 시키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거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누가 보니까 하고, 안 보면 알아. 예? 그냥, 그런, 그런 식의 신자의 삶은 없어요. 없어요. 물론 저들이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나아가 시체를 요구했기 때문에 스테반을 장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사건에서도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보호하신 것 때문에 저들이 스테반을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의 이런 태도를 귀히 보시고 저들을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에 죽는 것을 귀히 보신다고 했어요. 시편 116편 15절에 그렇게 나와요. 성도에 죽는 것을 여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세반이 죽을 때도 주님은 주님 보호자 우편에 서 계셨잖아요. 아무리 하자 하할것 하자 없이 배는죄의 백성이라도 그 성도로서 죽을 때는 주님이 보고 신명기에 보면, 주님이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가 임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고 난 뒤에 그 시체가 공중에 새 밥이 될 것이고 또 쫓아줄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주의 백성의 시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보존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에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폴리갑이나 뭐, 이그나티우스, 뭐 그런, 그 외에 많은 순교자들의 삶이 짐승한테 밝혀 죽고, 예? 그냥, 그, 장사도 못 지내고, 이렇게 죽은 경우. 근데 이제, 사실, 그, 특별하게 그걸 보호해준 때가 있죠. 이제, 유대인들이 구속사 안에서 할 일이 있을 때. 초대교회의 정경적인 맥락에서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그런 것들이 일부러 이제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저들은 스세바를 어, 장사하고 그를 위해서 크게 울었어요. 단순히 인생이 불쌍해서 그렇게 운게 아니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궁율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이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우는 걸 보시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하여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울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들은 두세반 장사 이후 더더욱 박해를 받게 되면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다시 생각해 보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일하심은 불의한 자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이렇게 경건한 자들의 희생, 희생적인 순종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사도행전의 역사나 교회 역사를 보면 다 이런 원리들이 반복적으로 어 나타났고 또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전진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토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고 필리포소 1장 29절에 얘기했어요. 그 고난을 통해 당사자, 당사자는 당사자 죄를 그치고 저 시편 119편에도 나오죠. 67편 72절, 67절 72절에도 아마 다 같은 내용인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구약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전도를 받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넘치도록 그렇게 하시는 배려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저들에게는 위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게 저들에게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뭘 잘못해서 그냥 지질이 고생하는 게 아니고, 형제들의 부요를 위해서 내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케하며 그,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도록 합니다. 그 로마서에도 보면 그 로마서 8 장에도 보면 이제 이 고난이 우리를 연단케하고 말이죠.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보이셨는데. 히브리서에 나오죠. 하물며 우리도 말할 거 없습니다. 고난이 당시에는 비록 슬퍼 보이지만, 그리고 힘들지만 이 비극적인 일들 넘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입어 일생을 헌신했던 바울은 곧닥 지게 될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며 옥중에서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 디모데 후소 1장 18절로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런 내용으로 쭉그 직분을 잘 지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예 말씀을 맺죠. 오늘날 우리는 인본주의 사조의 발전과 과학물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고난을 받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를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축복에 대한 편파적인 내용을 전함으로써 그리토인으로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저주를 받는 삶이나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된 것이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과연 옳은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진리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삶에서 참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일부러 급욕적인 추구를 추구를 하는 게 아니지만 일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음으로써 오는 불편함에 대해 기꺼이 감수하면서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순례의 길을 찾아 그 모든 생활의 터전이 되고 보장이 됐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 고난을 자처한 거죠. 믿음의 조상이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그 도구로 쓰임받는 일의 자신의 존재의 당위와 목표가 있다 하는 걸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 33절로 12장 2절까지 참조하세요. 뭐 칼에 죽는 것, 핍박을 받아서 학대를 받는 것, 유리하게 되는 것, 그런 걸다 감내했다. 오직 믿음의 주여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비극적으로 보이는 일 가운데 진전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 편안하고 안락함을 주는 세상 가운데서 진정으로 죄 백성으로서의 참된 자태의 모습을 취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겪는 고, 고, 고난의 그 노동의 어려움과 죽음의 문제 그리고 분쟁의 아픔을 뛰어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할 사명자로서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한도 내에서 감당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가시적인 결과는 그,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때로는 뭐 좋게도 나타내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꼭 좋은 모습으로만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